도르마잔부터 갔네요 이제 도르마잔이랑 4줄은 어뭐 아무거나 이제 순서 상관없이 가서 공대마다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죠 이때 도르마잔은 몇트 했나? 이것도 3트 했네요 도르마잔 같은 경우는 어 가롯이 있는 그 네임드인데 신경써야 될게 이 고문 고문을 쓰면은 구역이 네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럼 뒤에서 세개의 구역이 빨간색으로 탁 차오르면서 꽉 차면은 딜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빨간색 그 색깔이 안 채워지는 하나의 구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면서 어 고통스러운 분출 어, 이게 바닥인가 아 고문의 낙인이 바닥일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이건 신경 안써도 되고 족쇄 이제 가끔 족쇄특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센터에 족쇄가 3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고 40m 이상 떨어지면은 족쇄가 끊어지면서 딜이 들어와요 그때 맞춰서 아마 공생기를 올릴텐데 족쇄를 시키면은 제가 아마 영상에서 한번 했을거예요 한번 확인하시면서 어, 따라해보시고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문의 낙인 이제 바닥에 빨간색 바닥이 본인한테 생기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쫄이나 아군한테 이제 피해랑 데미지 증가가 효과가 있으니까 혼자 막거나 아니면 쫄이 나왔을 때는 쫄에 붙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쫄이 나옵니다. 로그 올리시려면 쫄 나오는 타이밍에 굴기 터셔야 되고 뭐그 다음에는 설명할 게 없네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때 11시 19분에 했었구나 자 11시 19분에 잡았으니까 이때쯤이겠는데 어 이. 이거네요. 이거 트라이네요. 자맵 보시면은 지금 앞에 아, 시야가 안 좋네. 구역이 앞에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고문 바닥에 오는 구역 구분하는 건데 여기 있다. 카운트할 때 보이시나요? 왼쪽부터 네모, 역삼 다이아 X 이게 네 개의 타일이에요. 그리고 별은 아마 사슬 터트릴 때 모이는 자리 같아요. 이제 전투 시작하고서 쪼리 30초쯤에 첫 쪼리 나오니까 좀 강한 쿨기를 그때 해두시는 게 어, 로그 챙기시기는 좋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고문을 썼는데 이때 공대장이 어디로 가, 가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뒤를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이제 징표로 말해주신 분도 있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공대 따라가면 되고 지금 30초 되니까 쫄이 나오죠 이제 쫄 붙여서 때리는데 저기 주변에 빨간색 바닥 있는 사람들 있죠 저기 아까 그 바닥인데 저 바닥에 걸린 분은 같은 편은 안 맞추고 최대한 쫄에 맞추면서 하시면 돼요 이때 저도 쿨기를 다 털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른쪽 아래 디테일즈 보면은 제가 딜을 제일 많이 뽑았네요 풀결에 잘 맞춰서 자 이제 고문을 피하고서 사슬이 올텐데 고문 뒤에서 빨간색 스멀스멀 오시는거 보이시죠 이걸 피해주고 사슬이 이제 10초 후에 오네요 제가 아마 첫번째 특임이었던것 같은데 앞에 사슬이 3개가 생길거예요 뭐가 나왔죠 제가 두번째인가보네요. 첫번째 냥꾼님이 눌러서 밖으로 나갔고 저도 끌고 나갔고 세번째도 냥꾼님이 끌고 나갔고 이때 좀 아파요. 그러니까 댐감기를 공생기를 못 받는 자리면은 좀 댐감기를 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램드 기력이 80이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됐네. 고문 또 오죠. 고문을 이렇게 피해주고 이 와중에 빨간 바닥은 혼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패턴이 이제 램드 기력이 95 96 97 이제 100이 되면 연속으로 고문이 와요 그래서 고문을 여러 번 피해주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 거는 아마 관문을 타야 되는 패턴이더라고요 대부분 잘 보시면 되는데 피하면서 일단 딜을 하셔야 돼요 한번 피했고, 두 번, 세 번. 이제 끝에서는 나오면은 보통 끝에서 끝으로 가서 이렇게 관문을 준비했다 타죠. 안 그러면 좀 느리니까. 그, 바닥 맞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일 오른쪽이나 제일 왼쪽에 갔으면 일단 관문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혹시 관문 주시 잡고 타는 법은 다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관문 앞에 너무 사람이 많으면 관문이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안 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화면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악마의 관문이라고 초록색으로 이제 화면 잡힌 게 있죠. 그게 이제 주시 잡아놓고 제가 타는 건데. 혹시 뭐 댓글로 모르시는 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나중에 올려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구글에 써도 구글에 검색하셔도 뭐 찾는 데 어렵진 않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잡는 냄대요 쫄라우면 쫄잡고 뭐 이런 바닥 피해주고 고문 바닥도 피해주고 사슬뜨김이면 사슬뜨김 사슬특임 수행하고 제가 첫날에 했던 영웅레이드에서는 여기도 원트였나 거의 원트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사슬 끊고 있네요 또 쫄이 나왔고 이때 블러드를 올렸구나 이때는 쿨기가 딱히 제가 없었네요 4분 30초 음, 이때 쿨기가 왜안들어왔지 내가 한번 중간에 놀았나?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냄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사슬특김자를 제외하고는 남들 가는데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죽고 클리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동하는걸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뒤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괜히 피도 까이고 뭐..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하시면 돼요 저 제가 서 있는 것보다 뭐 영웅도 지금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서 괜찮은데 어 이때 관문 제가 한바가 못 타가지고 이동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도르마전도 끝. 아마 무득.